퇴근 시간은 가까워져 가는데 난 아직도 파워포인트 자료 제작이 안 끝났다면 ppt 자료를 만들어도 깔끔하고 세련되고 빠르게 만드는 박대리가 부러웠다면 새롭게 입사하게 되어 ppt 보고서나 제안서를 지금 당장 만들어야 된다면 지금부터 요리를 만들듯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보세요 재료를 슬라이드에 넣고 단축키를 활용해서 후다닥 만들면 보고서 ppt 자료 완성 어때요? 보고서부터 제안서 포트폴리오 카드뉴스 등 파워포인트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정말 많은데요. 상황별, 기능별로 활용 가능한 총 60개의 동영상 강의가 수록되어 있어서 필요할 때 바로 펼치고 뚝딱 따라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디자이너 못지않게 고품질의 파워포인트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퇴근 시간이 1시간 빨라지는 초간단 파워포인트. 이 책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 퇴근 시간을 앞당기시길 바랄게요.